여러분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닭 바로, 바로! 치은대로 잡아서 먹어보자 <웃음> 자 여러분 오늘 닭 치은대로 잡아서 먹어볼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야 <웃음> 근데 마지막에 눈 뒤집어줘야지 렛츠 어... <웃음> 잘했어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석추 왔거든요 오 어디 뭔데 오 뭐야 잡았어? 오, 오 야야 날라가네 예예예 이 새끼들 가족새끼들 가족새끼들 <웃음> 네 아... 기분에 농락당했죠 우와 집게 진짜 크다 얘 잡아봐라 얘 우리 미용...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빠르게 해야 된다 <웃음> 잡았어? 어아야야아 아, 아, 무서워서 아뭐무서워서 <웃음> 와, 이게 널려있다 자, 여러분 여기 뭐냐면 바위계에요 근처에 있는 쫄짱개들 중에는 조금 큰 축이고요 뭐, 돌개비하면 작지만 쫄짱개들 사이에서 왕입니다 왕돌게다 진짜요? 구라요 <웃음> 아, 미안해. 나 모르게 그냥 차버렸다. 눈 반짝이는 걸잘 봐야 돼. 그렇지. 아주 많이 늘었구만. 돌기는이 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딱 했을 때 눈이 반짝하거든요. 딱고글로 보면 돼요. 은혜야, 로와 이쪽 초반에는 없어. 조금 중반 가야 있어, 사실. 어, 은혜 저기 보이지? 내 친구. 말티즈? <웃음> 너 잡아보고 싶지? 이거 봐. 얘 이거, 이거. 터는 거 보세요. 아, 이거 너무 미끄러운데. 동생이 만나자. 내 다리를 잡아. 그럼 내가 잠수를 할게. 다리 여기 잡고 딸너딸 머리, 머리 자... 저기 잡아 킨다고?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저거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개군소예요 해삼 없나? 해삼은 바깥에 없고, 요런 사이에 좀 많잖아. 네네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삼엽추. 군부, 군부. 그렇지, 군부. 한번따 볼래? 네, 군부 또잘잡 손으로 한다고? <웃음> <웃음> 나 들지로 할 거라 생각했는데. 빨리 타야 돼, 빨리 타야 돼. 아우씨, 들려 먹었네. 못었어 응. 야, 야, 야, 야. 야, 저거 뭐예요? 이거 무슨 곡이죠? 이거 방어가 방어네, 방어. 아니, 모르면서 진짜 내가 뭔가 하니까 그냥. 빵이. 방어다 <웃음> 와 이거 방어 같은데 근데 좀 작은 방어예요 제방어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게또 여기에서 주변에 이제 돌개들이 모여들 수도 있거든요 네 은혜야 이 주변을 잡아야 돼 저기 미끼가 돼버린 거이요야 은혜야 또 있어 어. 어? 이거 뭐 문제 있는데? 얘 숭어네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니뭔 소리야 이씨. 방어네 <웃음> 고등어다 맞지? 고등어네 <웃음> 방어야, 방어 야 방어 이기 먹이 활동하는 거 봐봐 방래야 귀엽지? 제봐뭔먼거봐출룩추룩해줘 <웃음> <웃음> 보라색 기다 어? 여러분 저기 지금 기분의 겨드랑이 발견했거든요. <웃음> 어 큰데 여러분 너무 창밖혀 있어요. 어 왜? 나 발견. 야, 야, 야 저거 뭐야? 털기, 털기. 아니, 털개 털개. 아니 털개 털개 왜 있어? 털개 털개 왜 있어 여기? 어디를 막을래? 아니 참개다. 여기 왜 참개가 있어? 완전 받았는데 기수도 아니고. 기다려. 발 발. 와씨 열정. 아, 밟았어? 어. <웃음> 와왜 있어 얘? 잠시만요 아직 발 놓으면 안 돼. 발 놓으면 안 돼. 너 귀엽다 발가락. 그 집게 밟고 있어야 돼. 나나 놔, 나. 놔, 놔. 오케이. 우와 참개네. 야 이거 왜 있어 여기? 우리 친우한도 잡은 게 참개잖아. 여러분 진짜 참개요.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저는 이때까지 참개를 남쪽에서만 잡았거든요. 그것도 거의 기수긴 한데 바다보다는 계곡에 가까운 거기서 잡았는데 나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근데 거품. 퐁퐁. <웃음> 야 근데 수세미 있냐? 야 이거를 석축에서 잡은 거죠. 3년 동안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한데 이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암캐입니다 야 근데 얘 너무 무서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참고로 얘도 되게 커보이잖아요 근데 이 참개의 금지체장이 이두윤갑장 있죠? 여기랑 여기가 둘다 5cm가 넘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3cm쯤 될것 같아요 야야너 너무 무섭냐? 그래서 얘는 금지체장입니다 법적으로 잡으면 안 돼요 미역이다야 이거 마, 마셔 거품 뿜지 마 이제 미안해 아이거쏘마다야 대박이야 근데 너랑 나랑 동시에 봤어 아니 내가 먼저 <웃음> 진짜 내가 먼저 아, 진짜 이거. 내가 먼저 먼저. 와 여러분 진짜 너무 신기해 너도 처음 보지? 어너 여기서 참기 잡으 말이 안 되잖아 어 내가 먼저 봤어 빠세 <웃음> 아, 해삼 해삼 해삼, 해삼 와이씨 너 이거 잡을 수 있어? 야 자기가 원하는 거 잡을 때는 내가 좀 돌변해요 아까 참기도 발로 그냥 들어가서 밟는 거 보셨죠? 아내 거보다... 생각보다 깊어 내거보다 커? 아 무슨 쇼아내거보다 <웃음> 작다 봤지? 어 아 어, 아니 <웃음> 아 까비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돌이 조금 젖어있죠 지금 여기가 모리차 올라다가 빠져가지고 이쪽이 지금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로 지금 가면은 바로 양가 부모님 대성통과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시 와가지고 잡은 거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삼은 은혜 줄게요 잠게 잡았던 그 놀이 절.. 가상 절실? 가상? 가... <웃음> 여러분, 며칠 뒤에 은혜랑 다시 왔습니다. 오빠, 어? 여기 니모? 예, 예, 예. 뭐, 왜, 왜? 니모, 니모. 오야. 아, 저거 니모가 아니라 나비동 같은데? 어, 저거 뭐야? 어, 그러네, 세 마리, 그러네. 아, 저거 못 잡아? 여러분, 지금 보니까 물이 어제보다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초들이 바닥에 굉장히 많거든요. 은혜, 이거 지금 개미울 거야 니모 있어. 니모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개썩은데가 나지? 아. 오, 징그러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오, 뭐야? 아, 이게 개썩은데가 났나보다, 은혜야. 어, 이게 뭐지? 이게 뭘 거냐? 방어인가? 뭔가 대가리가 약간 방어 아니면 불씨리 같은데? 이렇게 피해와, 은혜야? 자, 이제 내 뒤쪽으로 와. 여기는 아 이렇게 저거 밟으면 뭐야? 어머니 록상에 하하 <웃음> 록상에는 처음인데? 야은 일단 이 개부터 잡아봐라 어디있어 여기 여기 <웃음> 손으로 할수 있어? 눌러 예. 어! 어! 야! 하하야 은혜야 전복 전복 야 들어 예, 이거 하하한 <웃음> 마리 빡 뜯어야 돼? 하나 둘셋 셋! <웃음> 아! 아 끝났다 은혜야 개못 뜯어 하 <웃음> 안돼 안돼 저 전복 그리고 여러분 딱 봐도 작아가지고 저 금지체장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안 잡은 거야 거짓말 하지마 개열심해 하드마 다 조질라고 금지체장 아이씨 아깝다 <웃음> 이쪽으로 와 은혜야 여기 코너는 지나야 뭐가 좀 나오거든? 그 전에는 지금 이거 봐봐 다쫄장게자 쫄장기장. 지금 쫄장들위해서 파티하잖아 <웃음> 한번 쓸까? 그래, 한번 쓸어봐 얘들아 와라 <웃음> <웃음> 야 돌게 돌게 돌게 어디, 어디. 저기 여기 여기 보이잖아 에이, 여기 작네 그래도 뭐, 얘가 옆으로 날라요 이거 봐오헤오 오, 오, 오, 너무 작다 그치 아 그치. 이건 안돼 여러분 얘는 방생할게요 야가어 여기 있다 뭐 있어? 이거 봐봐 바다의 왕자 뭔데? 야 얘네 몇 마리야? 야네 마리야. 그럼 개군소 지금 네 마리가 여기서 야 얘네 <웃음> 포썸 포쌤... <웃음>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얘네 그냥 가족이야. 근데 알야아 쌍둥이들이야. 왜 그래? 아니 나나 좋다. 아니 알았어. 다섯 쌍둥이 다섯 쌍둥이야? 어. 아 그렇구나. 아직 순수하고 싶구나 너? 응. 아... 씨 더러운 색 더럽다니 <웃음> 여러분 군소는 원래 그렇게 무리지어서 짝시개를 합니다 더러운 게 아니라 얘들의그 삶의 이치예요 삶의 이치가 맞아? 아니지 삶의 습관? <웃음> 뭐야? 그 삶의 음란? 그냥 삶이야 하면 되지 그냥 삶이야 야와 은혜야 저거 뭐야 너뭐 봤어? 해삼 저기도 해삼 어디? 두 마리 있지 저기 오 씨. 여러분 이게 해삼 두 마리 땡땡 보이시죠 장깐 여러분 지금 촬영 날짜가 7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은혜야 7월에서 8월까지가 해삼 금엉이야 그래서 <웃음> 이렇게 지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야 저기 봐봐 야, 야 보이시죠 여러분 저 가운데 야 저기 두 마리 있네 야 무슨 군소처럼 있어 은혜야 맞지? 아씨 뭐라 이씨야 은네야너 네. 여기 밟으면 바로 죽는다 어, 그러면 바로 슬라이딩해서 해산먹지 그방 먹겠네 라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입에 넣은 척 <웃음> 바로 입으로 들어가서 어. <웃음> 물한 4리터 먹으면 한 마리 먹겠네 <웃음> 오빠 이거 뭔데 왜 이렇게 커? 뭐? 바위개? 아니 무늬발개 오얘 진짜 크다 그치? 얘 여러분 평소에 잡는 그 쫄장개인데 얘는 거의 성취네 무늬발개 <웃음> 무늬발개 못 잡을 거 같은데? 못 잡아 그냥 툭 치고 들어 꺼지라고 어안 도망가죠 아니, 이런 애들은 깡도 있어요 이제 어, 보통 다른 애들은 빨리 도망가는데 얘 봐봐 빨리 안 도망가지 은혜야 성게 성게 개커 어디? 개 크지? 오보라 <웃음> 어. 성게 은혜야 다음에 와가지고 아예 성게를 엄청 따가지고 성게에서 뭐 요리해 먹을래? 그래 그래 <웃음> 너왜두번 말해 한 번은 왜 약하게 그러고한번더 그게 말해 오빠가 또 악플 달린다고 할까봐 <웃음> 자 여러분 성게 지금 마이수가 뭐, 이거 두 마리밖에 안 보여가지고 다음에 이것도 날이 있거든요 제대로 와서 성게를 아예 따버릴게요 닭 치는 대로 성게줄로 가버릴게요 자, 여러분 이쪽 서축이 지금 마지막 라인인 것 같거든요 됐어요 오늘 못 잡는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물이 좀 많이 빠져있어요 그날 와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와이개를끼들 보세요 야, 한번 쓸어보자 다 관통 너너 여기 다 관통 나 개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여기 다, 다 모여있어 부... 오다 불렀어 다다다 조져 정 기분 나게 내 거야. 군부가 뭐 군부가 어디? 조국. 야, 씨, 군부가 아니라 은혜야, 5분 자기잖아. 따야 돼, 따야 돼. 야, 움직이다, 움직이다. 오, 씨, 기다려봐. <웃음> 됐어? <웃음> <웃음> 붙어서야쟤 <웃음> 봐봐 <제법아. 웃음> 여러분 저 견착한 거보이죠 은혜야 가자 아 지독한 새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은혜야 다음에 물때더 좋을 때 와가지고 한번 싹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은혜 아. 3일차 가자 아, 씨. 알겠어? 아. 더 화이팅 있게 안 하면은 악플 달릴 거야 화이팅! <웃음> <웃음> 자 여러분 3주 뒤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처먹을 건데 도마리나 성게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사정없이 다 따고 해삼까지 다 따버리겠습니다 해삼 금어기 끝났다 리발 바로 가자 은혜야 물 넘치잖아 오, 뭐야? 아 뭐야 니는 지금 그거 있고 오 <웃음> 와, 여러분 날 잘못 잡았는데? 여기만 지나가 볼까? 어, 너갈수 있겠어? 너 먼저 가, 그러면. 그러면은 때를 볼게. <웃음> 그래도 열정 좋다. 아니야, 근데 은혜 절대 뛰면 안 돼. 그거 줘. 안 뛰어. 전망은 있어. 절대 뛰지 마. 물 맞는 게나지잡빠지는 거보다. 전망. <웃음> <웃음> 안 쓰다. <쓰던> 영어를 쓰자. 오늘은 영어 수능. 와, 와, 오. 살았어, 살았어. 은혜 빨리 점로가 이제. 빨리 가지 말라. 안 빨리 가지 마. <웃음> <웃음> 여기만 벗어나면 돼, 초인마 와, 여러분, 쫄장기 오늘 많아요. 오늘 날이 나쁘진 않은 거 같은데, 해루지락이. 됐다, 벗어왔다 야, 야, 야. <웃음> 뭐 잡았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이 새끼, 묻는거 보소. <웃음> 빨리, <웃음> 빨리, 열어이 아빠, 이씨. 아어 들어가, 버섯. 들어가, 버섯. 여러분, 쫄장기도 오늘 좀 챙길게요. <웃음> 얘잘 잡네 안 물어? 물어 아 잠깐만 와 여러분 이렇게 애가 물어 새끼인데 은혜가 장갑을 이제 꼈다 이제 잡는 새끼야. 요령도 알아가지고 들어가 봐 <웃음> <웃음> 오빠 얘네 또 먹는 거야? 누구? 꺼져 이 자식아 <웃음> 야 선수다 야야 집게 떨고 나오 아파 아파 아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물렸어? 어. 야너 이거 틈에 개 잡을 수 있어? 어디? 예예예 예, 예. 여기 개 있잖아 야야야 어? 야, 들어간다 에 에이 너못 참는다 얘나 잡자 자 일단 보말한 마리 잡을게요 너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 <웃음> <웃음> 과연 어어 안돼! 어? 어. 아, 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보말도 육수용으로 좀몇개따 줄게요 <웃음> 들어가라 다 <웃음> 잡아서 우와 여기 봐봐 야은혜야다 쓸어? 다 쓸어 다 쓸어 <웃음> <웃음> 아 열어놔 열어놔 <웃음> 들어가라, 아, 네. <웃음> 아, 들어가라. <웃음> 여러분 이거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웃음> 그... <웃음> 이거 진짜 아픈 건데 은혜가 은혜가 미끄러워 거기 개까지 잡아 개까지 잡아 으에에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은혜가 쫄딱게다 잡았어요 아 많이 잡았다 요 정도면 은혜야 충분해 배부르겠다 아니 <웃음> 여러분 이게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맞지 아프지 어, 아파. 되게 아픈데 은혜가 잘 참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장갑 껴서 다행이야 오여여여 여. 다서버려다서버려과요이는 새로운 걸할수 있을지 꼬리내버섯 꼬리내버섯저 <웃음> <웃음> 은혜야 개코 <개콕. 웃음> 오야꼬마자야야 야. 야, 됐어 그래야 보말 됐어 육수 나왔어 잠깐만 이거 통 여기 두고 가자 이돌 움직인다 이거 봐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러분 석축 중간에 요런 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 중심 잃어버려서 넘어지면 바로 넘어지는데 대성동곡엔 생명보험 대꿀 오오왜왜왜왜전보어오야 네, 왜, 왜? 전복 전복 어디 뜨려 <웃음> 여러분 리얼 리얼 여기 보이시죠칼 어, 이사내는 거 아니야 칼 불법이야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잡아 뜯어 확 잡아 뜯어 잡아 비틀어. 오와 여러분, <웃음> <웃음> 어, 전복, 애기 전복, 놔줘야 돼요. 아, 뭐야, 뭐야.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전복 놔줄게요. 너가 놔줘. <웃음> 안 되겠다, 은혜. 너는 뒤쪽에 틈을 보면서 해삼을 찾아. 난 여기서 돌개를 볼게. 어때? 그래? 아, 해삼? 야, 나 근데 해삼 잘못 보는 거 알지? 할수 있어. 좋은 모습으로 만나게 충성! 아 내가 선임인데 내가 내가 뭐... 선임이 아, 예. 이따 봐아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잠깐의 자유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유 이제 숨숨 숨 쉬겠네 돌게 잡아도 안 가야지 아 오늘 여러분 이런 쫄짱개들이 엄청 많아요 원래 많긴 한데 요 정도로 밖으로 나와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를 전혀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사실 린난노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들도 지금 물속이 아닌 위로 피신을 하는 게 아닐까 이거 보세요 얘도 그렇고 저빠셀거 같긴 한데 여러분 일단 한번 계속 찾아볼게요 돌게야 아니면 성게야 어디니 빨리 나와 배고파 뒤지겠어 내가 다 처먹어 줄게 자 여러분 은혜한테 왔거든요 지금 개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놀래켜 볼게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시 끝까지 돌아왔는데 없는 거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요거라도 가져가서 먹을 거거든요 그냥 마지막으로 뭐한 마리만 잡자 야 여기 왔네 1타입이 돼? <웃음> 아 무서운데 <웃음> <웃음> <웃음> 오 위끄러 야, 야, 야, 야 어디야 아 야. 빨리 빨리 빨리 열어 이새 x 아, 야아나 지금 집피고 있어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너너너 와서. <웃음> 아. 야, 잘가 그럼 이렇게 해서 은대가고생했는데얘네라들그 들고 와서 뭐라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십니다 펀치날려 어 무서워 아. 어 은하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나는 영상이 먼저야 너는 건강이 먼저야 어나 아, 무서워 네. 아 모르고 엉덩이만 찍었네요. 아, 너무 아 쉣. 너무 귀여워. 자 너네 귀지러가자. 자 여러분께서 쫄울 단계랑 고둥을 잡아왔습니다. 아 어, 오빠 어... 저거 뭐야? 뭐뭐 뭐? 뭐, 뭐. 저 뭐야? 뭐야? 저 저거 뭐야? 저거 왜? 저잡자잡자 <웃음> 뭐야 이게 여러분 킹크랩이 여기 왜있어 여기 왜있어 여기 왜있긴 왜왜왜돼감길자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쫄짱개랑 고둥 가지고 컨텐츠를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속초 중앙시장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어떤걸 살거냐면요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 개를 살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랑 한번 가볼건데 은혜가 흥정 이런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흥정하는거를 한번 찍어볼까 못해 할수 있어 못해. 딜을 넣게 만원 깎으면 10만원 2만원 깎으면 20만원 못 깎아 여러분 이거 진짜 못 가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준비돼? 혜지 송해야 아니 나너 눈빛 한번 보여줘. <웃음> 자, 여러분, 개 벌써 나왔거든요? 음. 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넣어주고 싶어. 어, 여기 킹크랩 있다. 크기 적당하지 않아? 사장님, 여기 킹크랩 이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거, 한 키로에 14만원에. 요리 안 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바로 가져가려고요. 그럴 때는 살인 음. 같은 거 없나요? 찌른비는 안받기 때문에. <웃음> 저 조그만 거한번 재주시겠어요? 네. 1 3 4 k g 네. 이게 제일 작죠? 제일 왜냐하면, 작아요. 그죠? 1.3인데, 얼마에 주실 수 있을까요? 1부 k g 깎지를 못해요. 이게 마진이 없어서 집주마다 못 갖다 놓는 거예요. 18만 4,800원. 4,800원 깎아주실수 있나요? 아. 그냥 멜게요. <웃음> <웃음> 농담해봤습니다. 나도 안 되네. 나도 안 되네. <웃음> 네. 자, 러면 이렇게 킹크랩을 동수를 해왔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킹크랩이 저희 마당에서 기어온 겁니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킹크랩을 사왔습니다 아자 그래서 여러분 요 킹크랩으로 오늘 뭘 만들거냐 바로 바로 바로 킹크랩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제가 인터넷을 계속 찾아보니까 킹크랩 떡볶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 킹크랩을 이용해서 오늘 은혜가 떡볶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은혜야 계 어? 피를 빼야 돼할수 있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서당계 3년이면 <웃음> 아참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도 같이 떡볶이에 넣어서 추배를 해볼게요 은혜야 파통터치 잡아왔습니다 <웃음> 자 이제 연애얘 어떻게 해야 돼아 앙아리에 칼을 바꿔 받고... <웃음> 한번 해봐 잠깐만, 잠깐만 등에 뭐 있다 <웃음> 자, 여러분 등 보시면은 저기 지렁이 같은 거 한말 있죠 저게 뭐냐면 회충이에요 대게들한테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건데 어차피 익힐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저게 바로 회충입니다 엄청 깨끗이 씻어야겠네 이게 아가리가 어디야 <웃음> 여기가 아가리에요? 네네네 지욱 지렁... <웃음> <웃음> 그렇지 비틀어 비틀어 웃어 웃어 은혜야 <웃음> <웃음> 미친놈이라고 할 뻔했네 오 어, 나왔다 자, 여러분 저게 피입니다 피, 저, 피. 이렇게 하면 벌레가 꼬이잖아어 어, 잠시만 잠시만 휴지를 가져올게 휴지 왔습니다 휴지 자싹 청소해주고 제가 딱 보시면 은 맛이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경차단 같은 걸 하면서 피도 같이 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개를 이제 쪄줘야 되는데 저희가 실내에 찜기를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씻고 찜기에 넣어서 쫙쪄 보도록 할게요 쪄 보도록 할게요 뿅 할까? 으 너무 옛날 아니야? 일단 한번 해봐 <웃음> 뿅개 <웃음> 싫다 자 이제 저희들이 깊은 바다에 사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또 은혜 이런 거 하면 또 좋아하거든요 자기 이빨보다 개를 더잘 씻어요 비밀이야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은혜 우리 조조조조 말고 유행어 새로 한거 있잖아 조조조조 말고 뭐가 있었지? 뭐든 해 우리 유행어 다른 거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 갑니다 하나 둘셋사갈사갈사갈 싸갈 싸갈 싸갈 싸갈 싸갈, 싸갈, 싸갈, 싸갈, 싸갈. <웃음> 싸갈이 뭐야? 나도 몰라 유행어에 의미가 있으면 안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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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나이 반응을 원했어. 들어갈라나, 저 찜기에? 어, 어, 어. 야, 은혜야, 들어가겠다. 접어. <웃음> 오늘 죽을 사람 접어. 오, 램지 세대. 오늘 떡볶이 들어갈 게 접어. 오! 오늘 맛있어질 게 <웃음> 눈치 보면서 하지 마. 과연, 라가리 봉새 아니면 다다버서 말고 다른 거를 뭘 할지. 하나, 둘, 셋. 샤럿 마우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푹 한번 쪄주도록 하고, 쪄지는 동안 다음 단계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 먼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랄기차게 설명해주세요. 바오리. 아, <웃음> 나안 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리액션 해줄게. 하나, 둘, 셋. 바오리. 우와, <웃음> <웃음> 바오리 개웃겨. <깨워, 깨워. 웃음> 미안해. 따라 <웃음> 셔 <웃음> <떨어뜨려. 웃음> 아 라삭 사물라안 하니까 마가 뜨잖아 왜냐면 어. 라삭 사물아이 쓰기 싫어서 그럼 뭐 하려고 니? 어. 파! 파! 파! <웃음> 고조구나 파. 점점 파! <웃음> 파! <웃음> 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파를 사싹사삭 썰어주고 그리고 좀 두껍게 어왜 얇게 썰고 왜 두껍게 썰어? <웃음> 약간 파 맛이 나면 좋잖아 왜냐 근데 질문 하나 있어요 인상이 계속 써져 있어가지고 말아줄 수 없어 뭔데? 어, 눈이 <웃음> 부셔서 허 내가 말해야 돼 <웃음> 시술을 받았는데 <웃음> 아 이마에? 필러를 넣으러 갔는데 필러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아그 이마를 빼서 굳... 원래 은혜가 혹동 같은 이마가 있었거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 지금도 이마가 예쁜데 그때는 장모님이 스무 살때 끌고 가서 넣었대요 근데 그걸 한번 빼고 나서 사진 찍을때마다 허전함을 느껴가지고 보톡스를 넣었는데 그 보톡스를 넣고 나서 약간 인상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왜 이게 렇게내려온대 그래서 참로 여러분 은혜가 절대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잠깐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입은 웃고 있는데 지금 입만 혹이 살짝 마스크 위로 올려줄 수 있어 성훈아 <웃음> 입만 부러줘 <불어줘>. 뭐야 <웃음> <웃음> 여기다가 잠깐 저장해 <웃음> 이제 어묵 그게 그이야 아까 파울이라고 자신있게 했었는데 자 다시 하나 둘셋먹먹먹먹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우와 <웃음> <웃음> 인상 쓰고 있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크게 먹는 거 좋아해요 어 네네 네. 크게 먹는 거 좋아해요 아 싫어요 썰어 썰어 <웃음> 저장해 <웃음> 떡은 불려 놨고요 이떡 같은 경우는 왜 불려 놓는 거예요 빨리 익으라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여분아 글... 다들 불러 가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다음은 러너. 러너 말고 비읍스그레. 번호는 그냥 번호인데 저희가 저번에 정 정년... 버버. <웃음> 저희가 저번 영상 보시면은 유행어를 새로 하기로 해가지고 리읍 말고 어. 비읍으로 버버. <웃음> 버버. <웃음> 브라리펜. <팬. 헐. 웃음> 어, 왜왜맞잖아 브라이팬. <웃음> <빙. 웃음> 비빔. 비빔. 뭐라고? 튀기 제대로 보여줘 봐 뭔데 삐빔아 진짜 못한다 너 진짜 안들어간다 범변뷰 멋있다 뭔가 이름 범범뷰 <웃음> 범범범범범 <웃음> 원래는 소스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이것들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튀겨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먼저 해준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견팍 <웃음> 견착 <웃음> 부비이야 <웃음> 비읍이 괴롭다 진짜로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오일이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부빡, 부빡, 부빡, 부빡, 부빡.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달궈졌으면 은 바빔바브 <웃음> 넣을게요. 아, 오. 자 일단 먼저 다진 마늘을 넣고 나서 다진 마늘로 향을 낼게요. 그렇죠. 됐어 은혜야그 정도면 네, 같이 넣을까? 넣어버려. 어 넣어 넣어. 넣어. 자 자본 해산물. 오. 오.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뭔데? 뭐야? 저거. 아스타잔틴 리빨렛기자 아스타잔틴 때문에 걔들이 이제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은혜야 이제 파기름이랑 로댕 기름 내줘. 이거 내열인데 왜 너가 어 아예 아무튼야 마음대로. 나 봐. 려아 똑같은 거 내가 눈치 봐가지고 려 올리는 거 봐. 조조조조조 조조, 조조. 비벼 조조 비벼 비비 비비 조벼벼 비벼 비벼 벼벼벼벼벼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물을 넣을 건데 물은 은혜가 이렇게 준비했대요 뭐야 광고야 여기 광고 안 주겠지? 거기 안줘 골골골 <웃음> 자 물을 어느 정도 적당히 딱 넣어주고 한번더 끓여줄게요 근데 끓여주기 전에 이제 여기 소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은혜야? 이거는 고추장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아 고추장 그거 설명해야지 재료 어 숨겨 <웃음> 좀더 넣을 거야? 한번더 넣어야 오케이. 돼 오케이 멘트를 위해서 여러분 모른 척주세요자 은혜씨 다음 재료 뭔가요? 로추장 <웃음> 로추장 한 스푼 넣어줄게요 네 들어가라 들어가서 놀아라 와 괜히 놀아라 넣는 거 봐. <웃음> 때문에. 자 그리고 쫙쫙 풀어줄게요 다음 뭔데? 개비장 안에 비어져 로추장! 로춧가루잖아 로춧가루! 스르르르르 올리고당! 아 뭐야? 볼. 비 없어서 다시 해줘 연습하지 마 준비됐어? 아. 하나 둘 셋! 볼비보당! 떡볶이 먹을 때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설탕 아니면 올리고당을 넣는데 저는 이 올리고당을 넣는 게 좋더라고요 3큰술 넣고 <웃음> 너왜 오고 있냐 뭐? 배밥 <웃음> 자 배밥을 쫙 넣어줄게요 오 좋다 한 먹어볼까? 어 벌써? 먹어봐 튜퓨뾰퓨룩 <웃음> 싱겁지? 어. 내가 봤을 때 겉으로만 봐도 닥쳐? 지금 미친놈아. 네. 미친놈 죄송합니다 미친놈아 너 하나 빼먹었어 지금 뭐? 넌 럴탕을 넣지 않았다 올리고당 넣었잖아 올리고당이랑 럴탕이라도 깊이가 다르거든 럴탕 알겠... 어 아니지 너는 벌방 <웃음> 벌방을 조금 넣어줄게요 은혜가 개맛시 있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맞지? 이제 떡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떡 자. 벅?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벅을 넣어줄게요 오우벅개 맛있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쭉졸여주는데 킹크랩 한번 보러 갈게요 요거는 요 상태로 살짝 졸여줄게요와 여러분 지금 개냄새 개 찌릅니다 <웃음> 진짜 자, 여러분 공개할게요 우와. 여러 <웃음> 좀더쪄야겠다 그치? 왜왜왜? 왜, 왜? 아직 다 안된거 같아? 다 쪄. 다 쪄. 바다보석 자 여러분 제가 10분정도만 더쪄줄게요 라삭라삭 댕. 바삭바삭 <웃음> 자 여러분 지금 10분정도 지났거든요 오어 오. 된거같지 이제? 어. 오, 쉐! 쉣! 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들고 나갈게요. 킹크랩! 팅. 와, 여러분, 킹크랩 진짜 질입니다. 거의 뚜껑을 따야 돼요. 이렇게요? 뚜 따세요. 아, 아 아파요. <웃음> 우와, 목이 너무 많은데그렇지 오빠한테 목이 너무 많아. 엄청 많지, 지금. 아이, 미친놈들. 갔다. 목이한테 물린 게 낫겠어. <웃음> 이거 등딱지까 어, 아, 등딱지다, 줘 오, 그렇게 까? 오, 아파, 파파우파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18만원입니다. 우와, 미쳤다. 이제 얘를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그거 막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쨍겨. 우와, 은혜야, 이거 뚜껑 개 질인데? 제가 여러분, 개 내장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우와. 이건 너무 맛있겠는데?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다리 하나씩 다 뜯을게요. 우와. 우와. 우와 와, 이거 먹어야겠다. <웃음> 우와. 그냥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살, 보 어, 안 돼! 안 돼!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어도 돼. 아, 은혜 먹지 마, 괜찮아. 어... 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요것도 딸까요? 어, 따봐, 따봐. 오이 쉣 오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맞아 맞아 맞아 우와 자, 여러분 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미흡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희가 먹은 적이 없어요 저희 많이 먹은 적이 없어서 <웃음> 와우 쉣다팍 우와, 우와. 우와. 오야너 잘한다 오너 잘하네 <웃음> 어깨 왜 저래? 오우 쉣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미쳤다 아니아니아직 아니, 먹지마 안 먹어도 여기다 놓을게 오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까가지고 자 하나하나 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 얘 살이 되게 연해요 우리가 오래 쪘나 봐런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편합니다 먹어봐요 피르퓨르아 진짜 나 진짜 너무 많아 음, 너무 많아 하이씨.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다리 다 분해했고 몸통 살이 요런 식으로 다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미쳤구만 이거 에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만원짜리 킹크랩 떡볶이가 완성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요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이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아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떡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어 도와 도와 도와 도 음. 진짜 맛있어, 은혜야. 진심으로. 진짜? 음, 음, 음. 은혜가 중간에 간볼때 걱정했거든요. 뭔가 싱겁다 그랬는데 계속 졸이니까, 오, 깊어. 진짜 맛있어. 아니, 그거 그냥 레시피 누구 거야? 내 거. <웃음> 아니, 근데 뭐 있었어? 아니, 은혜가 원래는 막다 찾아보고 하는데 오늘 안 찾아보더라고요. 진짜 네 거야? 어 떡볶이 뭐에 아다 진짜로? 아,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팔아야 되겠네요떡볶이 집할래? 내가 18만짜리 킹크랩 사가지고 한잡시당 5천원에 팔아야 돼. <웃음> 미친놈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대망의 킹크랩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아, 제일 큰거 먹네. <웃음>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 떡이랑 해서 같이 먹은거지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한입 먹는 거 이거 8천원짜리다 알지? 어. 자 여러분 8천원짜리 한입 초회를 카메라 고정 왜 고정시켰어? 나 먹으러 가게 빨리 나 소개해서 불러줘 이거 왜안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쳤는데, 진짜? 비싸니까 안 팔지. 그래도 진짜 괜찮잖아? 그러면은 돈써서라도 이거 먹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한 8만원 떡볶이 먹있어안 먹어, 안 먹어. 그냥 이거 빨리 먹어. 나 그럼 오뎅 먼저 먹어볼게. 삐루삐루 음! 맛있지? 너가 했는데 잘했지? 달콤하니 맛있네. 46세 아줌마처럼 얘기하냐 너? 나 그럼 이거 먹을래. 우와! 오뎅이랑 파랑. 와! 와, 여러 기가 막히니다 먹어봐. 삐루삐루 오, 이쁘다, 야. 음! <웃음> 좀 더, 좀 더, 좀 더.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진짜 맛있지? 와, 진짜 여러분, 이거 최고예요. 돈쓴 보람이 있습니다. 1등이다. 일등이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엘기스가 남았습니다. 너 잠깐 뒤집어봐. 근데 내장이 별로 없는데? 괜찮아. 여기 겉에 붙어있는 요 막들 있죠? 여기에 내장 맛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딱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살살살살 비벼준 겁니다. 와,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자, 이제 여기서 딱 꺼내가지고 먹어볼게요. 저도 어묵이랑 요거. 이야. 킹크랩 등딱지 내장 순살 로댕떡볶이. 초베르. 벌리와 벌리와 3초 안에 안 오면 끝이야 3 2 1 땡땡땡 땡, 땡, 꺼져 아웃겨아 아, 뽀뽀 한번 아 싫어 씨모자이크는까한 척이라도 해줘 아 봐봐 봐봐 오 여러분 파랑 먹습니다 이게 예, 파랑 음, 음. 맛 표현해 맛 표현해 음, 음. 좀더 바다가 내거야 뭘 웃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닥는 대로 회로 질해가지고 킹크랩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솔직히 이런 떡볶이를 저는 먹어본 적이 없고 다음에 다시 또 이거 먹어라 네 절대 안 먹습니다 개비어요 근데 여러분 맛을 말씀드리자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저 영상 끄고 같이 먹을게요